코해 바다를 건너서 저 찬의 세계, 평안의 세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체 모든 마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마진원 있겠습니다. 항마전은 소만니 소마니, 허하리였나하리나허리리였나야나야나허리반라 o m m a h a t h o m a h u m a n i h u m a n i homani, h m a r i h a n i a n h a n i a n h a n i homani, h a n i a n h m a n h a n i a n o m a n m a h a n h a b a b h m a n a n h a n a h o m a h m a h o m a h m a n i homani, homani, h m a n i h m a n h a n i h a n i h m a n h m a n i homani, h m a n i h a n i a n h a n i h a n homani, a n h m a n a m h a i a n n a h a n a a h m h m a n i h 오아밤파다오마타이하 어, 어, 이제 삿된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마진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귀신 얘기를 좀해 봐야 되겠어요. 귀신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귀신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어째서 삭된 귀신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가 이제 예수 보살이 탄신한 날인데, 그 예수님이 탄신한 날을 어, 자타 모두가 다 12월 25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참고로 부처님 오신 날은 각국마다 좀 다릅니다. 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헌에도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가 12월 25일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님이 뭐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알수 있는 기독교인들도 어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12월 25일이 예수 탄신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징글벨, 징글벨, 징룹을하면서 어 너도 나도 케이크를 사고 축하를 하는 날이 되었는가라고 보면은 고대 종교의 그 태양신을 모시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다. 이것은 또 태양신 신앙은 뭐에그 여러 나라에서 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과거의 태양신의 존재는 절대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그 신앙하는 종교 안에서 태양의 부활, 동지죠. 태양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를 기독교에 흡수해서 흡수해서 이제 이날을 좀그 예수님이 탄신한 날로 정하자라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예수부살 탄신일, 태양의 부활. 다시 얘기한다면 서양의 동지가 이제 예수보살 탄신일로 둔갑을 했다라고 보시면 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지와 더불어 동지하면 귀신 귀신과 동지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합니다. 동지는 말 그대로 겨울동자를 써서 지극히 어, 겨울이 길다. 내지는 추위가 길다. 내지는 밤이 길다. 라고 하는 날이 이제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지, <웃음> 겨울이긴 이제 동지에,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은 겨울이 길다. 또 밤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어, 다시 그 변곡점, 전환점을 찾아서 태양의 부활, 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동지를 과거에는 그 설로 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 같은 경우는 새해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를 우리가 그 작은 설, 아세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테면은 동지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은 다 그냥 양력을 쓰니까, 1월 1일을, 새로 하자라고 했지만은, 한때 전두환 시절에, 에 과거를 좀 청산하자 해가지고, 어, 소위 구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설, 음력설을 이제 부정하고 민속의 날로 정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상당히 연식이 있는 분이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민속의 날, 뭐 이런 거. 어,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에, 이제 새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새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에, 동지, 그 다음에 1월 1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어 이제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제 구정이 음력 1월 1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입춘이 있고 봄이 된다라고 하는 입춘이 있고 대충 이렇게 이제 내그 네, 번을 우리가 이제 새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스님도 바쁘고 그래요 왜냐면은 새해가 이렇게 많으니까 동지기도도 해야 되고 1월 1일 정처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음력이 음력 기도도 해야 되고, 입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님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어, 새해가 되니까 돈을, 저기, 뭐야, 그, 뽑아먹으려고 그냥 내네 권식이나 그렇게 이제 하는갑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니 탓이 아니고, 이 일테면 역사적으로, 어, 새해를 기준하는 것이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새해를 기준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발의 의미를 두고 출발을 우리가 좀 잘하자 이 의미는 뭐냐면 마무리를 좀 잘하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출발을 잘하는 것이 출발을 잘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다르게 얘기한다면 은 변화, 혁신, 개혁 어뭐 이런 것이 되겠죠 변화 없는, 혁신 없는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를 정하고 뭔가 새 출발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 새롭게 좀어 각성하고 과거를 탈탈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를 계기로 삼아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무상한 거로 변화하는 거로 변하지 않는 것이 들더 그것이 뭐냐면은 중생의 집착이고 미련한 과거에 대한 에... 집착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가 정해 놓은 그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던지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새해나 새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세요. 업장 소멸. 업장 소멸이 되려면은, 결국은 혁신이 돼야 되고, 어떠한 계기로 혁신을 갖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지가 이제 아세, 작은 설이 되는 것인데, 그 동지는 이제 밤이 길기 때문에 밤에 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얘기한다면 귀신이 창궐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것은 이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형초세 시기나 동국세 시기에 보면은 동지의 유래가 잘 나와 있는데 형초세 시기에는 중국의 공공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들이 동진단을 죽었대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이제 많은 장애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벽사 비방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공공씨 아들이 평소에 팥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팥을 먹고 뿌림으로써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제의례를 찾고 또 조선 땅에서는 조선이 아니구나 신라에서부터 연유한다고 본다면 신라에는 또 지기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지기가 언감생신 선덕요왕을 싸모해가지고 결국은 그 싸모하는 마음이 이루지 못해서 상사병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상사병도 결국은 화거든 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화. 화가 차가지고 에, 귀신이 되었는데 에, 그 귀신이 된대로살라벌 땅에 자꾸 풀이 나더라. 어, 그래서 지기를 물리치는데 지기가 평소에 안 좋아했던 팥을 써서 먹고, 뿌림으로써, 어, 지기를 물리쳤고, 어, 저기,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팥을 먹고, 또, 팥 안에, 팥죽 안에 든 새알을 먹고 그런 것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배운 양반들은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에, 무슨 햇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햇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이 이제 불교인이나 일단 무전교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설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 막 기독교인들은 그냥 응응 제가 보기에 미안하지만 출발도 해설이 끝도 해설이 햇소리, 다 해설인데도 그저옳다고 아멘 아멘 어 그냥 오직 진리다 그냥. 얘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눈의 말씀을 드리듯이 전설이나 설화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 그 의미, 내용들을 잘 개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 밤이 길다라고 하는 것과 귀신이 창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두운 마음을 산자나 죽은자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에, 어두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나 아주 음탕한 생각을 가졌거나 에, 부정, 사,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에, 사람들을 보면은 밝음을 싫어하잖아. 대낮, 대낮을 싫어하잖아.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잖아요. 에? 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다 고립돼 있다 어,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뭐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 속이 시끄러우면 은 마음이 어두우면 은 방구석에 문 잠궈놓고 불 꺼놓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던가 쪼그려 붙이고 있던가 그러잖아요 에? 그래요? 에? 음, 그런 겁니다 사회 안에서 관계가 소위 원활하지 못하면 은 밝음을 싫어하는 거로 대중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거로 우리가 공간 안에 있어서도 저 구석탱이에 있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가운데 있거나 앞에 있거나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우면은 세상이 어두운 거로, 어 그러한 거로 그렇게 어두운 것과 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저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귀신들이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어둠이 가장 긴 날에 그렇게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지극한 날에 팥쭉을 먹는 것은 응? 돈가스를 먹거나 스테이크를 썰거나 그래야 되는데 <웃음> 을 먹는 것은 팥이 밝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제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밝기도 하지만 은이 동지 섯달에 음식을 뭘 취할 것이 마땅치 않은데 팥이 여러 가지로 또 보양식으로서 역할을 어, 비타민도 풍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양식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팥을 먹는 실질적인 요인도 있지만 은 어쨌든 간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 악기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밝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밝음은 뭐예요? 어, 마음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것은 결국은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은 무지, 무지를 얘기할 때 무명, 밝음이 없다. 따라서 하세요. 중생은 무지가 고를 났는데 고를 소멸하려면, 무지를 소멸해야 되고, 그 무지를, 무명이라고 하는 거로, 밝음을 비추면, 박업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것을 우리는, 반야 지혜라 그러고,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그런다. 아, 지혜 광명, 광명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밝은 것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 소위 또 깨달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팥을 이용해서 팥죽을 먹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저 팥죽 안에 새알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도 한 가지라도 건져 가는 게 좋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추위에 그러니까 새알을 드시는 것은 그 새알이 이제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밝은 태양을 내몸 안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새알을 드시는 것이고 그 새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만큼 새알을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나이만큼 먹는다고 한다면 많이 드셔야겠네. 아이고 그냥 배 터지겠네. 저는 23개. 23개만 먹으면 돼. 믿지요? 안 믿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이만큼 먹는 다라는 것이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이만큼 먹는 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에는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니 예,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해해 그런 것을 표피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위 무식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는 것들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귀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귀신 귀신 음, 음, 귀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귀신의 문제는 내세가 있냐라는 것과 내세가 전제됐을 때 귀신이 있는 것이잖아요. 첫째 내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간단해요. 이때테면 오늘이 있는 것은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어제 연하여 오늘이 있다. 맞죠? 오늘의 연하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것은 연하에 일어난다 연기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유가 있다 조건이 있다 전제된 것이 있다 과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어 올해가 다 갔어요 올해가 다 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작년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것이고 올해가 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신축년이 고하고 이민년이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조금만 연장하면 돼. 이생이 있다는 것 전생이 있는 것이고 전생이 있다는 것은 이생이 있다는 것이고 이생이 있다는 것은 내생이 있다는 것이고 내생이 있다는 것은 이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연기 이것을 또 길게 늘어뺐을때 중중무진 법계 연기다. 심심하니까 따라서 해요. 중중무진 법계 연기 잘 새겨들으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중중무진과 법계와 연기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들으세요. 자 그래서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착각을 같이 한번 해봐요. 찬란한 착각 찬란한 착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고유한 것이 있어서 다음 생으로 가고 다음 생으로 가고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어 중생의 상견이라고 해요 상견 어 상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 본질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의 핵심 포인트에기술는 재무상 재범 모아라고 하는 것인데 어법무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 자적 실체가 없다. 고유한 자적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 어, 이렇게, 이를테면, 어, 다음 생이 그 다음 생으로 이어가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 그것과 대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중생이 생각하는 것은, 다음 생이 있는데, 보령궁이 있으면 보령궁이 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다음 생에 또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찬란한 착각. 이제 이생에 가능성은 뭐냐면 이생에 아름답게 태어났으니까 복을 싹 뽑아먹었으니까 다음 생에는 언 년이로 태어날지 몰라. 아니면 춘심이나 <웃음> 아니면 삼월이나 <웃음> 태어나지 외모 갖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복이 다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다음 생이 뭔가 변하지 않는 내가 있어서 이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견 잘못된 생각이고 또 반대로 단견 이생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빨리 앉으세요. 그냥 여기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단견이라는 거야 예, 요즘 사람들은 전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에, 다음 생이 없다 무슨 네가 보기를 했냐 어? 뭐 했냐 다음 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불자를 또 그래요 어느 땐가 안테이트 조사를 보니까네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그 저기 뭐냐면 불자가 다른 종교보다 적어 오히려 또 서양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적 사상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회를 빚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인데 뭐왜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불교를 믿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차지하고 어쨌든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단견이라고 그래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도 그러고 불교의 핵심 포인트 액기스 중에 한 가지는 중도, 중관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이라는 건 통찰이에요. 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무지 변견, 편견이란 말이에요. 변견이 똥견이 아니고 편견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중생의 생각이고 중관, 중도가 이제 불교다.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견에도 빠지면 안 되고, 단견에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간다면은, 고유한 내가 영원히 중중무지로 계속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 상견에 빠지는 것이고, 어, 이생밖에 없다. 그냥, 쎄라, 쎄라.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다. 하는 단견에 빠지는 것도 한 무지고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견에도 빠지지 않고, 단견에도 빠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같이 한번 해봐요. 중관 중간이라 그런다. 여러분들이 중간이라 하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예를 든면 이런 거예요. 저 초가 있는데 저 초가 한 시간 전에 타는 초불과 지금 타는 초불이 같냐 다르냐. 같아요? 달라요? 그래. <웃음> 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의 촛불은 과거에 연하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다고 할수 없다. 한 시간 전에 탔던 촛불은 이미 사라졌다. 에? 다르다고 할수 없다. 과거에 연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비유를 하기를 치즈가 있는데 치즈가 되면 그 우유로 치즈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즈와 우유는 같냐 다르냐?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한다면 치즈는 어디서 왔느냐 라는 것이고 완전히 같다 라고 한다면 은 어찌 그 우유하고 그 질감 식감도 다르고 영양소도 다르고 다른데 같다고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것을 중간 이렇게 얘기해요 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생으로 가기는 가되 가는 것이 꼭 나하고 같다고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무엇이 윤회를 하냐 업이 윤회를 해요. 업식이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업식 업식 업식 윤회 업식이 본래 있어요? 없어요? 본래 없어요. 업식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나 본래 없는데 형성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성이없요 업식은. 그런데 이거에 도통 소멸되지 않고 중중무지도로 이어가요. 자, 이것이 이제 업식인데, 어려운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시려면 은 무엇이 윤회할 것인가를 보면은 부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12연기로 중생이 어떻게 존재하고 생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연기는 아시잖아요 그 연기를 열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밝혀놓은 것이 1 2 연기예요 1 2 연기를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어찌해서 고가 생기는가 이것은 다시 된다면 어떻게 하면 고를 고를 소멸할 것인가가 12 연기로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12 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무명. 분명. 이게 무명이 콕 집어가지고 무엇이 무명이냐 얘기하라면은, 꼭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째로 무지하기 때문에, 중생은. 어, 아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지, 무명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행위가 있고 행위가 업식을 만들어서 그 업식이 다음 생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12연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무지는 뭐가 무질 것이냐. 뭐, 에, 중생은 구하고자 하면서, 구하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무지입니다. 꼭 이것이다, 이것만 무지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내가 있다라는 것도 무지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여러 가지가 무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취한다는 얘기야. 1 2한계 취가 있어요. 취한다는 얘기야. 그 취해가지고 같이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구하는 것이 고 구하는 바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애가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전부 남편이나 아내를 취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취하면 구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부 여기는 구하는 바가 있어요. 구하는 바. 그런데, 이 구하는 바를, 음, 얻었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냐. 다시 노력해서 얘기를 한다면, 은 가만! 흔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구했을 때그 안에서 지지고 복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삶을 옥죄이고 이것 때문에 별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회의 스님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남편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또 상처받는 것도 누구하고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아요? 부모 아니면 은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식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 너 어째서 성격이 삐뚤어졌냐? 그러면 성장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피튀게 싸워서 그래요. 너 어째서 어둠의 자식이 됐냐? 어보면은맨 아버지가 슬퍼먹고 투드룩해서 그래요. 결국은 얻고자 얻고자 하는 것을 행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얻고자 해가지고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소위 부정적 없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더 많다. 그런데 스님 나는 그래도 부정적인 거 없어요. 우리 가족은 다잘 되고 잘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집착이 있어 집착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 응 음, 잘돼도 걱정 못돼도 걱정 시집장가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 집 사줘도 걱정 안 사줘도 걱정 응 <웃음> 그렇단 말이에 공부를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전부 거기에서 내 삶을 올가면 은에 이게 굴레가 다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구하는 바에서 전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뭔 얘기냐면은 무지가 행을 낳고라는 것은 무지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은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이 무지고 거기에 나 중심이라고 하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뭐 한단 말이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뭘 낳는다? 아픔, 슬픔, 괴로움, 원망, 기타 등등을 다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업식. 따라 사세요? 업식. 업식. 그 업식이 버령궁. 버령궁이 지금 39이잖아. 한약을 잘못 먹어서 지금 주름이 생긴 것이지 39이요 서른아홉 39 전에 상처받은 거나 첫사랑을 저버린 거나 또 쪽팔렸던 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도 사라지고 사람도 변했는데 그 논팽이를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그때 생각만 하면 치를 떨거나 그 상황으로 해서 그그 그 과거로 해서 성격이 형성되고 그 성격으로 그그 그 성격을 바탕으로 행위하고 맞지? 그런 거예요. 그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는 그 업식이 결국은 육신이 육신을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는 건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은 없다. 끝은 없어. 마이크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요. 마이크 형체만 사라졌을 것이고 기능만 사라졌을 것이지 또다시 어떤 에너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사라졌지만 그 업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업식을 바탕으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 행, 식그 다음이 이제 다음 생이에요. 그게 뭐냐 명색이야. 명, 색. 색은 육신이고 명은 정신이고 거기에 이제 아니비서신이가 생겨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어, 천생을 바탕으로 육신과 정신이 생기고 아니비서신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니비서신이가 생겼다는 거 촉이 있다는 거 대상을 느낀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촉이 있으면 수 느껴. 대상에 촉하여 접촉을 하고 느끼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에. 이제 애가 생기고 취가 생기는 거예요. 좋다 싫다가 생기고 좋다 싫다가 생기면 은 밀어내거나 취하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생노사가 생기는 거예요. 12연기예요. 12연기 이것이. 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 귀신 문제인데 이생에 한 있고 원망 있고 슬픔 있고 괴로움 있고 하는 것은 어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고스란히 지은 대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가게 돼 있는 것은 좋은 거 가져가는 거야 벌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가져가는 것은 그대로 본인과 본인과 관계되어 있는 인연이 있는 존재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이다. 에이 씨님 뭔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뭐? 에? 뭐 시공간이 떨어져 있고 뭐 지금은 뭐 그냥 그만이지 무슨 뭐 영향을 미쳐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중중무진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도 그 나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독립된 나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 관계 안에 서 존재하는 것이고 관계하면서 상처 주고 받는 것이고 어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이 나라는 존재도 우외로 영향을 받고 밑으로 영향을 주고 어또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관계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갔다 그래 가지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으로, 행으로, 우애로, 아래로, 옆으로 전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응? 그래요? 응? 잘안 믿는 것 같은데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 어쨌든 그래서 어, 돌아가신 분이 이제 나하고 단절됐고 다른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서로 관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 것은 매우 표피적인 변견에 빠지는 것이고 단견에 빠지는 것이 무지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에 돌아가신 분의 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종종 무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관 그냥 내버려 두고 나쁜 부정적인 것들은 전부 풀어야 된다. 산자나 죽은자나. 죽은자나 산자나.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나 한이라 이런 것들을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 미래가 없어. 또한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미,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개인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어. 두루두루 다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응어리진 것을 풀어야 돼. 본인이 하기 매우 쉽, 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응? 자식이 삐뚤어져 나가는데 삐뚤어져는 원인이 있을 거아니야그 원인이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풀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생각 있고 원력 있고 애정 있고 자비하고 지혜롭고 한 사람이 응, 그 응어리를 풀어주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존재가 풀어짐으로써 그 존재의 삶도 밝을 뿐더러 그 주변에 비친 영향이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가천도라고 하는 것을 무슨 에, 무당이나 하는 생각이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지중한 인연을 가진 여러분들은 에, 그 한으로 응어리진 그런 영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 풀어줘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기에 귀신 얘기할 때이 맨날 스님이 병변에 치우치면 안된다 귀신은 산자나 죽은자나 모두가 귀신이에요 여러분도 귀신이요 응? 다귀신들이요 귀신들 영감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 귀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귀신이나 죽은 귀신이나 저세상 귀신이나 이 세상 귀신이나 전부 응어리진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야 돼요. 스스로 풀든지 주변이 풀는 것을 도와주든지 이 차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무리시어요. 이것을 우리는 저 업, 업이 지척이 많고 많고 많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 영가들마저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원리지. 지장보살은, 지가 지어가지고, 그, 지가 지어서 받는 그 고통이, 무관지역. 쉴 틈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지옥의 중생들을,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성부를 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이고, 그 원력이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있게 하고 여러분들과 인연이 지중한 그런 영과 하나를 천도하지 못하고 또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살고 여러분 뱃속으로 나아고 여러분과 피를 나는 그 가족의 응거리진 마음 하나 구제하지 못한다면 어찌 불자요 어찌 지혜롭다고 할수 있겠는가 어찌 내일을 바라겠는가 이민년이 아무리 천 번만 번 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새해 새로운 삶이 오겠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에, 동지, 어, 1월 1일 설, 구정설, 입춘 많다고 하지 말고. 지발, 부지런히 열심히 본인 문제고, 본인 가족 문제고, 본인 후손들 문제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회의 님 문제 아니니까, 좀 기도하고, 수행하고, 업장 소멸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새해가 있는 거예요. 삼재팔난이 행행하는, 응? 네? 병난, 병겁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지킨다고, 주사,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맞아야죠. 근데 주사 맞는다고 뭐, 됐디까? 응, 음, 그럼 보조수단 아니야. 불보살님의 가 가피 가오지 묘력이 따르지 않으면은 안야 반드시 기도하고 업장설명하고.